아파트 분양권으로 재미 좀 보신 분들 이제 손해 좀 보셔도 됩니다. 이번 방송 때 아파트 구별로 매매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분양권 자체가 거래가 되지가 않고 아파트 매매도 마찬가지 10억이 넘으면 거래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파트 분양권 자체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대구를 보면 아파트를 짓는 회사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온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그 회사들을 뒤따라 들어오는 것은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대구가 조정지역으로 이면서 실제 세력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실제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자가 돈으로 재개발, 재건축, 보상을 받은 분들이 사는데 재개발, 재건축, 보상받은 부분도 제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렸지만 실제 평수가 크지 않는 이상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파트 분양이 잘 되고 있다고 방송을 때리는데 그런 신문사 작은 규모의 인지도 없는 신문사들은 돈만 주면 광고를 내주는 것입니다 뭐 개별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하셔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제 실제 아파트 거래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작년 올해 그 다음에 입주 물량 분양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세권을 보겠습니다 동대구 역세권 실거래 가격을 보시게 되면 어... 매매 실거래가는 기본적으로 6억 6천 정도가 되고요 타입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지금 세대수가 553세대에서 실제 거래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달에 113 b 타입이고요112그 다음에 112A타입 취소가 두 건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111D,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6억대 아파트인데, 세대수는 553세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역세권. 실거래 가격, 동대구, 우방, 아유유셜입니다. 매매가는 6억 정도, 세대수는 322세대죠. 79A 보겠습니다. 80B, 111. 110 b 111 b 111 h, 1 12그 다음에 지금 피는 1억 4천씩 붙었네요 1억 6천, 1억 5천 이 억, 1억 4천, 뭐 1억 7천 동별로 다뭐 지금 금액은 피 가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삭 주기만 남았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다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안센비를 보겠습니다. 80, 80, B, A, 112, 113, 113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세대수는 999세대입니다. 치수도 가끔 있고요. 상대적으로 100, 113B가 거래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2011년 4월, 예매된 것들이고,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지금 피가 없습니다. 3억짜리 붙었네요. 자, 동대구 역세권을 떠나서 이제 대구역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테이트 대구역입니다. 시소도 가끔 있고요. 세대수는 803 세대입니다. 111c 부터 시작합니다. 111a. 시소도해보겠고요 방금 보신과는 같이 803세대 의힐스데이트 대구역 아파트입니다. 분양권의 p 는 2억 5천 2억 2천 2억 3천0 1억 8천0 3억 2억 7천0 0 엄청 나와있습니다. 다음, 대구역 한라하우저센터 센텀입니다. 세대수는 256세대 112A, 113B, 대대수 대비 사실상 보신거와 같이 큰 거래가 없고 피는 2억 2천 1억 2천 1억 5천 1억 중부 단방입니다 1억 6천 1억 5천 거의 1억 5천 2천 3천 대 많이 나와 있네요 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권 것이 없습니다 세대수 854세대, 2024년 4월 입시입니다. 분양권 보겠습니다. 7억 원대 아파트, 6억 원대 아파트, 대구 오페라 스위첸입니다. 뭐... 인지도가 없는 신문이나 인터넷상이 나오는 그런 뭐 지라시 같은 것을 보시고 지금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똑같은. 에이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입니다. 총 937세대 매매가는 4억 2천에서 9억 8천 가까이 됩니다. 됐습니다. 피는 1억 500, 2억 3천, 2억, 1억 3천 다양하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현 주수입니다. 아직도 남았군요. 적어도 역세권이라 하는 아파트 부분에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찌라시를 보시고 뭐 괜찮다고 하더라. 분양이 잘 된다고 하더라. 아파트 거래가 잘 된다고 하더라. 분양권 거래가 잘 된다고 하더라. 그렇습니다. 410세대 센터를 대운 카타빌. 그지도넣겠네요 몇몇 건 분양권이겠죠. 그렇습니다. 피가 2,500, 5,000입니다. 상대적으로 피가 약합니다. 4,000, 3,500부터 자, 이 정도입니다. 지금 서대구역세권 뭐 기대하는 분들 많지만 현주소가 지금 이렇습니다. 동대구역 마찬가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대구역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들 마찬가지 이마트 홈플러스 다 들어와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 분양가 그 다음에 매매 거래 현황 자 보겠습니다. 동대구 아프라스 외첸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 같나? 뭐9500 8900 15000 분양권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흘러넘치죠. 세력이 다 빠졌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실제 대구가 작년 저작년 뭐 2, 3년 전에 말도 어마어마하게 분양권으로 재미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아파트 매매로 재미를 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대부분 세력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직으로 묶이면서 대부분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구역 제일 풍경시입니다. 세대수 604세대죠. 실거래 600세대의 117B, 117A 보겠습니다. 계약 취소도 되 있고, A가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있네요. 117, 110 없습니다. 그 다음 매물 나온 거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제가 뭐지 다시 를 보고 확인을 해 봤다 인터넷을 봤다 뭐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서대구 역세권 마찬가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지금 저렴해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택이나 상가주택이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는 관계는 없지만 은 지금 매매 현황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평리동 뭐 서대구권 서구 역세권 서구 말씀드렸지만 은큰 미래가치가 없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다면 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동대구역 서대구역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삭죽기라고 얘기하고 물론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맞지도 않습니다 기본적 이지만 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차트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실제 국토 해양부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 대구 아파트 지금 입주 물량 이라든지 매매 되는 거래 실적을 보고 얘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뭐 광고에 나오는 아니면 은 인지도 없는 뭐 인터넷 신문을 보고 절대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은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거래되는 아파트들 매물들은 기본 3, 4억 위주로 대부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만촌동이나 범후동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대가 많이 올랐고 학군 때문에 거래를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아파트 자체가 지금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는 2, 3년 뒤에 이삭 죽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막 10억이든 20억이든 구입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재개발 보상으로 100억이든 50억이든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관계없고 서민들의 입장에서 방송을 하시는 거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몇 분들이 문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제 나와 있는 아파트들의 뭐 피, 금액이라든지 매물 나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600세대, 900세대의 아파트들의 거래 동향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실거래가로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